G1뉴스 백혜원입니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의 한 교회에서 일부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습니다. 괴산 교회발 확진이 N차 감염을 통해 청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충청북도가 오늘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됐습니다.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했는데 견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오늘 새벽 불이나 점포 세곳이전소됐습니다 관할 소방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더큰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운동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폭력이 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학폭관리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. 입학이 곧 취업이다. 취업이 강한 대학. 더 나은 나를 위해. 충북 보건과학대학교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2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의 한 교회에 대해 방역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예배 후 음식물 섭취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N차 감염을 통해 청주로까지 확산됐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20명 넘는 교인이 확진된 괴산군 문광면의 한 교회. 일본 정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성경 키즈를 그야말로 농락하며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시집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어서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, K팝 스페셜이 방송됩니다.